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네아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인들 집에 도착을 했고요. 아긴 시간이었습니다. 아, 154만 동이 나왔습니다. 다음와 시골 냄새. 반갑다, 반갑다 이것들아. 안녕하세요. 응. 자, 맛보고 해. 윈. 네. 나 tuyên oh tốt quá chào cô imo Mì xin chào người h à n quốc người h à n quốc ạ đẹp sai à chị nghe đồn sai r ồ qua sai đấy ô i mà nhớ xuố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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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돼? 울어? 응. 울어? 응. 응.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도착을 했고 와, 진짜 이제 시골집 같은 느낌이네요. 그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좋습니다. 이게 딱 오니까 장장냄새나고 시골시골스러운 시골, 시골 시골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네요 또엔또 담배 피고 와서 투옥 헬로우 hello. 어, hello. 오늘 여기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사실 한국 사람이랑 베트남 사람이랑 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저쪽에 주방에 가봤는데 돼지를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잡더라고요 어, 예,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한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u ế đ n g i h ị n t r i n Con n ó chọn đấy i đi. â đ c b n c c n đ Anh c h ký t vào bằng lên người. Đây mình t r i số thì đùn nước n à y Để... 여러분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냥 정겨운 우리 시골의 모습입니다 처음 오는데 멋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제 조금 더운 거는 없어졌고요 길이 완전 시골길이에요 깡깡 시골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옆에 슈퍼인데 그죠? 어, 코잉은 <웃음> 어. 어, 아, 네, 네, <웃음> 아직도 이러고 있네. 휴앤 잘좀 해. Hello. 어. 다시 또 뭉쳤습니다. 포켓볼 <웃음> <웃음> <웃음> 잘해요? <웃음> 아, 네. 좋나자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녁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녁 먹으러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길은 여느 시골길과 다르지 않게 안깜합니다 에. 팅좀하뭐 스케일이 베트남 스케일이 이럽니다 진짜 대가족이 모였네요 호잉의 이제 동네 사람들 여기 아, 친척들 친척등이에요 아, 모였습니다 초청객인데 상당히 낯설고 떨리고 그럽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돼지 잡는 모습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순대도 이제 만들고 아, 이렇게 완성품이 됐습니다 돼지를 그냥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뭐야? 아, 모드카 위스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또 이렇게. 이? 왜 자? 왜 자? 왜 자? 잘 먹겠습니다를 뭐라고 그래 베트남 말로. Tôi sẽ ăn ngon miệng. Tôi n n g miệng.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Tôi sẽ ăn n g miệng. 자 요거는 순대, 순대 허파. 이거는 한국에도 있으니까. 어때요 맛있죠. 여러분 이거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요, 전부 다 고수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고수를 싫어하는 분들은 견디기 힘드실 건데 저는 맛있습니다. 저는 고수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건 뭐야?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에도 고수가 들어가 있고요. 고수향이랑 음... 조합이 잘 되네요. <웃음> 털있어 왁싱해야 돼 아, 아니, 왁싱해야 돼 아, 소주 사올 걸 베트남 스타일로 이거로 이거? 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막 술자리 하고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어찌 보면 베트남이 부럽습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나하하이 신나게 돌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아, 먹는 거는 끝장난다, 먹는 거는 끝장난뭐 뭐 계속 고기고, 계속 밥이고, 또 술이고.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지술 먹고 있어요. 아침 9시. 진저 아, 우리 아버님 진짜 술잘 드신다. 아, 아침 9시부터 술이 사니. 아침 기온은 대략 한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선하고 음, 약간은 쌀쌀합니다 아 지금 아침 먹고 부지런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영이 저한테 촬영 간다고 얘기도 안 해줬어요 항상 준비해야지 아, 우리가 네. 어디 갈 거야 그러면? 계곡 갈 거예요 어, 계곡 갈 거야? 어. 깨끗해요 깨끗해? 진짜지 네. 오빠 깨, 베트남 와서 깨끗한 물못 봤어 그래요 어. 그럼 오늘 받는 거예요. 음. 준비 됐어? 네. 어. 가야요. 네, 네. 가자. 니 네, 저. 어. 저희는 이제 계곡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나요. <웃음> 오빠 저기 진짜 이뻐요. 너무 이뻐요. 와 계곡물 보세요. 진짜 이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웃음>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투에 네. 너무 좋아.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오, 사람 많은데요? 이곳에 오는 한국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물도 엄청 깨끗하고요 오염되지 않은 온가족이 또다 모였네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예 여기 이렇게 다 일가족이에요 코잉의 일가족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저희가 전세 이제 내, 낼 겁니다 이제 와 돗자리 보세요 돗자리 엄청납니다 저희가 또 여기서 술을 얼마나 먹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니오우됐 어디가요 리더우. 와 시원한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역시 베트남 사람 즐길 줄 아네요. 이거 보세요. 고기 보세요. 고기 와 환장합니다, 진짜. 오, 진짜 먹을. 와 진짜 맛있겠다. 오리를 그냥 통째로 구워버리는 클래스. 난. 자 뱀은 뱀은 이제 죽었습니다. 채시에요. 아, 아니 불은 불은 하나인데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여기서 구워버려요. 야, 너네 뭐야? 물고기 잡는 거야? 가방들 조여놓은 거. 허. 혼디. 아니 그거 말고 너네 둘이 혼디. 어. 결국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오 와 이렇게 한가족이 모여서 다같이 즐기는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너무 부럽네요 우리 사장님 집에 생기 있으니까 저금에설문 있어요 네? 오빠 그 아, 생기네요? 아니에요, 네. 선배. 먼저 오세요 먼저 오세요? 네 뭐요? 누구야? 좋아해요? 너 보인? 너 보인? 너보 누구야? 공삼인데? 네. 벌레 아니야? 하지마 진짜. 진짜 싫어한다고. w h a 버려 빨리 o 리라고 n t w 하지마 do you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o you w 하지마 What d <웃음> 와 아까 만들었던 뱀이 다 익었어요. 오빠 냄새 어때요? 어 아주 좋아. 우리 꾸인과 투엣은 먹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야 먹는 거 보세요. 맛있냐?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 오빠 또 먹고 봐요. 그래 나도 먹어본다. 맛있나? 오 맛있네 나도 먹고 있을 거예요 어 너무 많아 우리 투에는 그래도 맛있게 먹고 있네요 귀엽습니다 자 이제 모든 요리가 준비가 끝나갑니다 여기 땅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진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꼬렌 <목소리> 꼬렌 어, 어! 어! 아, 오 어, 미, 어, 미, Ô thai ba. Ô, ô thai ba. Ô. n u ồ 자 이제 속속 음식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뱀 그리고 오리 조개 아 맛있네요. 고기 보세요. 베트남에서 살쪄 갖고 가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고기 보세요. 와이이 이 결을 보세요. 저를 연예인처럼 반겨주는 우리 베트남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이 맥주 정말 맛있습니다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우리 형님 계속 맥주를 권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와 우리 트에 계속 저한테 뱀을 건네주네요 뱀 보세요 으으 맛있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건교 몇 시간 붙잡힐 것 같아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빨리 와, 그러니까 오빠는 안돼자 오늘 하루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됐네요 저는 이제 꾸잉이랑 함께 편집, 유튜브 편집 관련해서 편집. 일이 있어서 이제 먼저 하노이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음. 아 너는 됐고, 펌 건. 음. 음. 우리 매연 음, 네. 음. 나중에. 사우고 갑. 응, 응, 응. 지금 가 할머니, 다음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너는 안갈 거잖아. <웃음> 땡. 다음에 보자. 응. 어. 안녕. 우리 아버님도 다음에 뵐게요. 시카은 네, 네, 네. 네, 네. 오늘은 투엣의 고향에 가는 걸로. 유준 네. 어. 네. 어, 네. 네. 우리 투엣은 또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엣그꽃 네. 네. 네. 네. 그 달지 말고 미치는 처럼. là em biết câu đấy, không hại Ui, sao lại nghiêm b ầ t h ế u